저 아직 선생님인데요? 니가 아! 선생이야? 니가 선생이냐 투표하기 전까지 선생 아니야? 투표 아니고 랜덤 룰래 아 랜덤 <웃음> 너가 선생이냐? 너가? 너가 선생이냐고 어 뭐야 이거 너가 선생이냐? 뭐야 이기좀 나쁜 애 누구야? 얘야 <웃음> 눈뽀? 어? 어? 아, 아이 아우 아, 나까지 눈머렸다 얘아 <웃음> 어디갔어? 야못 찾겠지? 어? 아직 끝까지 하려고 그래. 어있어 뭐, 뭐자지 자식, 왜 때려? 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해보자 나, 거 나, 나, 나, 나, 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력도 없는 게 능력이 없게 오, 왜 없어 오. 오오야야 아 아프다 이거 아니, 이 사람 지금 나의 카피카피 룸룸을 어? 뭘로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 아. 아파 내가 에헤. 본 능력자보다 더잘쓸 수도 있어 이 선생님아 아무래도 아, 공조했구만 그만해! 아. 다 아. 태워버린다 이 미친 와 이거 뭐야 나 공격 기술이 있었어 그래 너 그거 공격 기술이야 빛나는 거 이거 데미지 몇 들어가? 야꽤 많이 들어가 아! 막한두칸반세 칸씩 들어가 아무 맞아버래 시엔아? 근데 시엔이는 원래 강한 애라서 안 달아? 아, 그래? 응잘안 달아 나 때려봐 너가 맞아줘 응 어? 안 다는데? 어? 오우 야 허리 휘어 <웃음> 한 번만 더어 옆구리 휘어 세칸 달아 세칸 하지말랬지 하지말랬지 아, 미안, 미안. 하지말랬지 어, 어, 어? 나 때렸어? 하지말랬지 내가 하지말랬지 우리 빨리 선생님 정해요 그래요 선생님 정해서 저 무식한 피줄 덩어리가 사람 때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피줄 저... 덩어리라니 나보고 한말인가 <웃음> 머리에 피도 안마른 자식 아니, 저 무식한 피줄 덩어리가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웃음> 오늘 연비 안나왔거든 음. 음 연비가 어? <웃음> 한편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아구아까소리 근데 오늘부터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션 개수가 아홉 개에서 여섯 개로 줄었습니다 와우! 오! 와우! 이제 1인당 한 개씩 사용해주시면 돼요 와우! 이 녀석들 아... 미션 하나를 지금 이걸로 쓴다고? 아 배고파 소고기 구워줘 근데 이거 좋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선생님이 아이들 개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진땡님. 근데 저 바꾸는 아이템이 없는데요? 아 채점 시간에 생깁니다. 아 채점 시간에. 아아 네. 아,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오면은 이게 선생님의 어떤 그 협상 카드네. 어떻게 보면.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 우리 비소리. 아유 우리 아, 착한 비소리. 우리, 아, 우리 우리 착한 비소리. 어 착한 미션. 아 너무 좋아요. 어. 아 공댕이 보베이 보이어 공댕이. 아우. 야 선생님이 얼른 그러면은 어? 요요요! 음. <웃음> 소고기를 구해오도록 하겠어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거를 해야 돼요 발전과제를 지금 여기 있다 어 요런걸 우리가 해야 돼요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 음. 에 그래서 여기 납꽃괭이라든지뭐 우라니움도 얻어라 그러고 막 지프 만들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야 우리 슬링샷도 만들 수 있대 야 새총 만들자 오늘 오오어 새총 만들자 어때 오늘 현장학습 새총 만들기예요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 새총 만드는 것보다 제가 주먹으로 흐리는게 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게 보다 제가 쏘는 게더 빨라요. 이게 다그 교과 과정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 알겠으나 알겠죠? 선생님 언제까지 교육 과정에 영매일 겁니까? 교육 개혁이 <웃음>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제고 으면 선생님 전연습 때눈력 뺏어 버리시죠. 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정말 나중에 우리 교시가 끝났을 때. 우리 시애니의 능력을 정말 구리디구린걸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어떻게 오늘 뮤지컬 하면 보고 싶나? <웃음> <웃음> 어, 아 안되겠네 아 이거 참과 방법을 위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그럴까 <웃음> <오>. 뮤지컬을 시작한다고? <웃음> 혹시 우리 능력 바꾸고 싶은 친구 있나요? 저야 그러면 혹시 우리 비소리가 네. 새총 만드는 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할까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네? <웃음> <웃음> 에? 아 새총 만드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요? 근데 이거 도전 과제는 보이는데 새총은 어떻게 만드는지 안 나와있어요 아 이게 아유 유치한 이 녀석들 이거 하나하나 다 에? 짜증나요? <웃음> 야야너 아. 그거 되게 편해보인다 <웃음> 네 이거 편해요 계속 만들어 줘? 네 계속 만화 다될 때까지 진짜로? 음 보이지 지금 길 어디까지 이어져 이제? 너왜 선생님한테 반말하니? 요 요요 <웃음> <웃음> <요. 웃음> 어 한편아 빨리 와 여기 저기 네. 뒤에 저기 있다 제가 처리할깝쇼 선생님 어 가자 무슨 욕? 제일 쓴 거? 필살기 바로 가요? 어 필살기 바로 가야지 넌 죽었다 없어졌는데? 해치웠습니다 <웃음> 아 그러면은 한편이랑 네. 나랑 저 집에 좀 들르자 어? 집이 아니라 이거 약간 군사시설처럼 생겼는데? 그니까 여기 뭐 재료점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상자다 상자 쾌가자 우리 한편이가 아주 상점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하하 별거 아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아 정말 출중하구나 아 쓰려고. 선생님 먼저 들어가서 템 먼저 보시겠습니까 어, 독 있는 감자랑 피트 달콤한 열매 여기 럼 왜... 잡템 저한테 주십시오 인베 낭비입니다 선생님 저는 한텐 군이 왜 저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 저번주에 치욕을 잊으실 겁니까? 하하하 <웃음> 제가 <웃음> 상점 많이 챙겨드렸지 않습니까? 기사장 오는 회사장. 게 있고 막 가는 게 있고 캐사장? 이렇게 가 유치원생 어? 맞냐고 캐사장? <웃음> 캐사장 이번 건에 한번 잘 생각해보게 어? 잠깐만 야 화염병 찾았는데 화염병? 어 누구야? 아 깜짝이야 미소라 <웃음> 아니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에이. 옆에서 조용히 그거를 그걸... 암살자도 아니고 아 선생님 제가 떼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해요? 아이씨 <웃음> 아, 어, 뭐하는 거야? 근데 세번 정도는 거절하지 않나 볼래? 너 이렇게 말만 앞서는 그런 학생이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곧 게임이 없어가지고 한편이 입벌구에요? <웃음> 모습을 드러내러 <드러누어>. 한편아네너 <웃음> 능력 얼마나 약한 거야? <웃음> 제가 왜 선생님한테 잘하는 지 알겠죠? <웃음> 아니 진짜, 크리퍼가 네. 기술 여덟 방을 맞아야 주고. <웃음> 와저 콘텐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능력자인가 싶기도 하고 막 자기가면 들고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안 되겠다. 선생님도 하나 바꿔야지 이따. 가어 잠깐 누구야? 누가 이레이즈 썼어? 누구야? 이레이즈 너밖에 아이씨. 없는데 뭘뭐 누가 누고기는? <웃음> <웃음> 우리 소농장 저기 벽에다가 해놨지, 지금? 네, 동굴 안에. 선생님, 제가 집에다 침대 설치했어요. 몇 개나 설치했나요, 우리 피솔군 하나 있길래 하나 설치했는데요? 아, 어어뭐 어. 리스폰 포인트도 나름 의미가 있는 선생님, 거랄까? 선생님, 선생님! 예? 잠깐 일로 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급해요, 지금.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데? 어, 알았단다. 그 달콤한 꿈은 박살 날 예정이거든요. <웃음> 선생님, 저기서 일할 때 얘가 총으로 선생님 노리고 있었어요. 아, 아까 어쩐지 울타리 설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치더라고. <웃음> 총 소리나 <웃음> 저거 제가 먹어야 돼요. 케빈님 아시죠? <웃음> 아유씨, 우와! <웃음> <웃음> 아슬아 여있다아 먹었어 <웃음> 아 성공 후, 살기 힘들어 아, 됐다 저는 다시 아싸의 삶으로 돌아갈게요 보급같은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까는거 오오빵 나왔다 오오 이거는? 오오 침대 침대 오 뒤에 깔자 <웃음> <웃음> <웃음> 요요 에이 헤이 에이 e y 요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평화적으로 가자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눕자 눕자 스컬 스컬 스 눕자 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스 요! 스컬 스컬 스컬 누워 스컬 스컬 스컬 스컬 드르르 스르르 뱅뱅! 스쿨스쿨! 스쿨스컬퇴아 잠깐만! 그입 들어왔! 선생님 지금 침 뱉으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야, 비트를 탔어, 나는. 아, 오케이. 스쿨스컬스컬 왜, 노스컬노스컬 아침이다! 아, 아침이야 아, 일어나야지 아, 아, 내일, 그래. 내일 밤까지 기다리세요 아니지 성공해줘야지 자장가가 아니잖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 한 소절도 안했다 한 소절도 <웃음> 저희 나중에 다누워있을때 자장가 불러주세요 밤에 너무 음, 싫어? 음, 오돌뼈? <웃음> <웃음> 제가 고기 구해왔어요 아니 선생님이랑 제자랑 고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야겠냐 지금? <웃음> 그럼 저희 선생님과 제자끼리 화목하게 만들어 볼까요? 둘 제자, 둘 제자끼리 하자면서 달려 아아아 라미야, 니네 능력이 필요해. 라미야. 라미야니 네 능력이 필요해. 오케이. 갖고 오고 한편은 안녕. 아! <웃음> 선생님, 왜 그걸 무섭게 쳐다봐요. 그냥 술래잡기예요.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저 잡혔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웃음>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웃음> 선생님은 저못 찾아요. 저는 진짜 죽어도 저, 못 찾아요. 저도 못 찾아요. 왜냐면 저는 은신이거든요. <웃음> 미친. 이런 미친. 이거 능력은 이레이드로 지우자. <웃음> 저... 의신이거든요어 2D 잡은거임 2D 이거 쫓기다가 떨어진거임 잡은거임 <웃음> 에. 아 이거 잡은거지 이거 잡은거지 아 이거 그래 보세요 <웃음> 그래 보세요는 뭐야 협박하는 거야 지금 <웃음> 아뭐 어? 나는 우리 술래 중에서 제일 최악치였다 위치 팔면 능력 바꿔줍니까? 아나 너무 의향있지 지금 저 옆에 집 밑에 집 밑에 동굴 아 어, 치킨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가야겠다 집 밑에 동굴 취소 없습니다 취소 집 밑에 집 밑에 집 바로 밑에 절벽 있잖아요 선생님 집 앞다리 건너다 돌아가는 중어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선생님 이겨먹어서 뭐하게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 음? 우리 재밌어요 재밌어요 짠맵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얘들아 그지? 아까 여기 있었어 그 무슨 의미야? 아까 있었다는 게? <웃음> <웃음> 선생님 지금 발에 아, 초밖에 안 남았는데. <웃음> 여기서 흔적을 한번 찾아서 찾아가면 되지. 불타고 싶은 거야, 지금? <웃음> 선생님. 아니, 그 근데 우이 이동한 경로 보이세요? 얘들아, 솔직히 집 근처에 숨어. 또집 근처인데요? 집 근처인데요? 비썰비썰비 <웃음> 브로미넌 스펀! 야 100초 남겼을 때 욕심 100초? 풀어드릴게요 100초면 10분을 더 기다리라고? <웃음> 라미다! 아! 라미야! 라미야! 라미야! 일로! 라미야! 아! 어!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한대 맞았으면 잡힌 거 아니야? 아어 맞았지 그러면 음. 아 오케이 나이스 비소라 잠깐만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웃음> 선생님이 뭐요 선생님이... 거기서 하세요 아니 그 그래 나 여기 딱서 있을게 비소라 네 응, 여기 딱서 네. 있을게 모습을 좀 드러내 주겠어 비소라 아제 모습이요 음아 거기 있구나 아,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니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여기 집 앞으로만 잠깐만 나와봐 아 그래요? 어어어 어. 프로미넌스 어, 봐! 어, 어. 야. 어, 안 맞았다. 뭐 해야지? 나 됐다. 나이스. 나이스. 여긴 같으면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여기. 맞지 않았어? 안 맞았는데. CN이 그쪽으로 가면은 절벽과 눈 사이에 숨어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잡았다. <웃음> <자, 맞다>. 어. <웃음> 어? 선생님이 근육질로 변해서 학생 때린다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은 카피카피맨이에요 내가 눈치까고 근육써서 덜아봤지 이거 안썼으면 나 죽었다 <웃음> 빗소리 아까 때렸어 불로 그거 라미가 때렸는데? 그거 내부리야 야 얘들아 여기 감염체 어? 이거 빨리 캐야돼 어? 이거랑 색깔 똑같다 딴데 없겠지? 제 손에 있어요. 아 잡았다. 아. <웃음> <웃음> 어 다행이다. 어 감염체로 어 감염체로 유인해서 잡았다. <웃음> 실이라도 하나 있는 드릴까요? 사람 없어 실? 실 치면 창나의 세개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웃음> 하나 만들죠. 데미지가 4 0이나 된다고? 예? 맞아 볼래 한 번? <웃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아 미안. 아 학생한테, 아 우리 아이한테, 아 새총을 맞잖아. 체벌 금지가 된지가 언제인데 아, 지금? 아 그러구나. <웃음> 뭐 쏘는? 조약돌 쏘는 거맞죠 뭔가 나가는데, 아 이건가 봐. 락. 이거, 이거, 이거. 들어봐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해요? 저거를 어떻게 만들지? 잠시만. 저거 못 만드는데? 아니야. 조약돌 네개 아. 뭉치면 돼. 아하. 그러면 저도 한 번만 쏴볼래요. 야, 그러면 이걸로 우리 무기 만들어 가지고 싸우자. 화성인들이랑 저도 싸볼래요. 어, 이거 싸봐. 네. 차라리 그럼 선생님한테 맞춰보렴. 어, 미안해요. 맞춰도 돼요. 그건 총이잖아. 이씨. <웃음>